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저는요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꼭 공부도 잘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꼭 잘하지 않아도 돼요 연기를 하는데 꼭 공부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연기도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럴 확률이 좀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스카이를 졸업한 친구가 있고 아직 고등학교 밖에 졸업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우리 회사 사원으로 뽑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아마 사장님인 여러분은 여기 온 친구들 지금 처음 봤고요. 그냥 그 친구들의 서류만 받아 봤을 거예요. 이 서류만 가지고 지금 누굴 뽑아야겠어요? 당연히 스카이를 뽑겠죠. 우리 이 스카이를 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친구들은 이 스카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가 투자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당연히 공부를 못했던 친구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애썼을 거란 말이죠 우리 학교에 전교를통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떤 단원을 처음 배웠을 때그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습득 능력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 스카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된걸 거라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축적되고 누적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스카이라는 결과물로 나온 것처럼 이 친구들은 그 과정들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왔으니까 이만큼의 레벨을 인정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스카이를 졸업한 친구들이 새로운 업무에 똑같이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당연히 습득 능력이 빠를 거고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연기자도 똑같은 거예요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꼭 달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한 친구는 또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할 거라고요. 공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일모레가 시험인데 아나 이번 시험 망했어 하고 쉽게 놓았던 것처럼 연기자로 가는 과정에서도 힘든 시기가 오면 아마 쉽게 포기할 거라고요. 연기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해왔던 사람은 요 연기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역시 자기 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친구보다는 더 빠르게 연기자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느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연기자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요 자기관리를 잘하고 노력과 성실함이 그 안에 묻어있는 사람이라고 깔려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정확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반에서 꼴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연기자의 꿈을 이루고 싶어 라는 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그 연기자만 될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그걸 달성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 꼴찌하고 계셨다면서요. 다음번 시험에 1등 해보세요 그게 된다면 여러분들 연기자로 성공하게 해 드릴게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저를 못 믿으실 거죠 그래서 1등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1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1등을 할수 없기 때문에 1등을 할 정도의 노력을 안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안을 못 믿는 걸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치부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삶의 실패가 이어질 거란 말이죠. 꿈을 꾸셨으면요. 정말 죽을 똥살똥 똥 한번 노력해보세요. 여담인데요. 김연아 선수가 요 혹은 손흥민 선수가 공부를 했어도 아마 잘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성공하는 데까지 가는 기간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우리는 아니까 그런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친구들이 그런 근성들이 공부로 전환이 됐어도 아마 공부를 제법 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자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건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숙제, 그 과정부터 충실하게 달성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